취미는 다이어트예요.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진혜성의 취미가 밝혀졌습니다. 진혜성의 취미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. 진혜성은 다이어트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취미라며 안성훈이 진혜성의 프로필을 대신 썼습니다. 선후배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네요. 취미는 다이어트고 취미는 다이어트예요.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<아하>. 아, <웃음>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